사탄은 안식을 깼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렌뱀리오야단곧 꼬불꼬불한 뱀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나 범죄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아직 범죄하지 않은 피조물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대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제2, 제3의 사탄이 나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먼저 증명하셔야 만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짓말 장이시며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죽이시는 살인자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요비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늘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계명의 진실함을 먼저 증명하시고 그 후에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죽음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 변화는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부활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영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짓밟는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짓밟는 범죄자가 계속 살아서 이웃을 짓밟는다면 짓밟히는 피조물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킨 천일매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 변화하면 계명의 진실함은 증명됩니다 계명의 심판이 기준으로 확정되면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큰 음성들이 나서가로 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 이다 하니. 그러나 사탄은 피조계의 통치 원리가 되는 계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랑의 계명을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사탄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어겼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장애이시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 사랑의 계명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계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계명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웃을 짓밟는 행위는 죄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계명이 잘못된 것이라면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 역시 없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영원히 이웃을 짓밟을 것입니다. 안식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탄의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머리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사탄은 이웃 피주물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함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인정하라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나느부갓네살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철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나오리라 하며 사탄의 심판을 부정하는 짐승의 표가 계명을 어기고 금신상에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이웃을 영원히 짓밟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유지시키시며 초월하시는 창조주께 창조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부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완성하사 범죄의 가능성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피조물들을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것들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범죄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이러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야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사탄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심판도 없을 것이고 안식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주장에 동조하는 표시가 짐승의 표입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곧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날은 일곱 번째 천년 곧 천연왕국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천연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일곱째 날이 시작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육천년이 꽉 차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날인 칠천년 무렵부터 팔천년 무렵까지는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거기 레니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 여섯 신호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일곱 번째 나팔, 곧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부활 변화가 일어나면 주 예수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시고 천연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일곱째 날, 곧 일곱 번째 천연의 안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연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안식을 이루시는 천연왕국의 표상이 곧 안식일이고 안식년이며 희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희년에는 종들이 노연하고 땅을 돌려받습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 지며 희년에는 아담이 사탄의압제로부터 벗어나 주 예수님이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갇히면 미혹이 사라지므로 천년 동안 범죄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천년매들을 부활 변화로 이끄시고 주 예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며 주 예수님께서 천연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곧 피조계의 안식이신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참 안식이시기에 주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상징인 안식일보다 크십니다.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일로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보다 성전이 크기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보다도 크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권세가 성령 하나님께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었습니다. 실제 안식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갓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짐승이 성도를 피하는 시대가 되면 짐승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날을 따로 정하고 짐승 경배일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짐승이 표를 줄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지만 짐승이 자신을 위해 특정한 날을 정해 그날에 자신을 경배하라 명령한다면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짐승 경배일을 거부하고 짐승이 표를 거부해야 합니다. 저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날에 안식하는 자가 아니라면 짐승통치 시대에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모든 날에 안식이 이루어진 자들 뿐입니다. 그런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치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